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비도 많이 왔고요 또 덥고 습했던 한 해였습니다 참여름으로 힘든 여름을 함께 보내며 이겨왔습니다 명절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또 힘든 일 고된 일 있으셨으면 자, 훌훌 가족과 함께 털어버리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만나보러 갈때 운전을 이제 장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안에 늘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께 또그 행복을 더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